이손 네, 그녀는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바깥 구경을 한다 가을이라 공기가 좋은지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냄새도 맡고 사색을 즐긴다 옆모습 또한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크게 보자 사색 후엔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는 그녀다. 그녀의 날씬한 몸매의 비결은 바로 소식이다. 사료 한 톨도 놓치지 않는다. 흔적을 지우는 마무리까지 완벽한 그녀다. 밥을 먹고 난 후에 캣타워에서 휴식을 취한다. 턱을 괴고 얼짱 각도로 포즈를 취해주는 아주 상냥한 고양이다. 그녀에게 굴욕적인 각도란 존재하지 않나 보다. 쉬는 데 방해되지 않을 만큼 만지고 있는 집사이다. 집사의 마음을 잘 아는 그녀가 악수를 청한다. 집사는 기뻤다. 오늘도 이렇게 상냥한 그녀다. 애교에 대한 보답으로 간식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네, 그녀를 불러보았다. 간식 먹자. 안녕하세요. 대답을 한다. 앉아. 세상에 공짜는 앉아. 없다. 잘한다. 역시 잘한다. 오이... 네이 손. 네이 손. 감사하다. 손 짚고 먹고 있어요.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끝이다. 구독, 좋아요를 받고 싶다.